ちょっとレディーが話をしている時はお酒を置いて目を見なさい君も貴族の礼儀作法を学ぶべきねまたグンヒルド家の娘が私の陰口を言っているに違いないわ<笑> When a noble woman is speaking, you are to lower your drink and look her directly in the eyes. You really ought to learn some proper etiquette. a h I bet it's that g u n n h i l d r girl talking about me behind my back again. Hmph. 숙녀가 말할 땐 술잔을 내려놓고 제대로 눈을 맞춰야지. 당신도 귀족의 예절을 좀 익혀야겠네. 아치. 음 군일드 가문의 딸이 또내 뒷담화를 하고 있나 보군. 하. 아치. 아치. 아치.